대구는 예전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하고 동일하게 LH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더 이상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에 대해서 LH가 매입을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는 것 같은데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아요. 실제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 뭐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죠 2007년 8년도 미분양이 계속해서 성행했을 때 lh 에서 70에서 75% 판매를 해서 lh 에서 매입을 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해서 바꾼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해서 발생될 수는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 이런 얘기들은 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미분양이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pf 자금 회전 자체를 막지 못하는 일에 지금 급급해서 실제 뭐 중견 건설사들 자빠지는 거 그리고 지금 둔촌 주공 문제가 생길까봐 급급해서 규제 완화를 하는 부분도 실제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여기에는 2008년, 7 8년도가 안나오는데 2010년도에 미분양이 됐는게 10만가구가 넘습니다. 11만가구 그리고 중공후 미분양이 전국에 4만8천가구 하지만 현재 지금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막 6만가구 정도 되고 중공후 미분양은 7천가구입니다. 물론 2023년, 2024년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미분양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심각해진다면은 계속해서 LH와 국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죠. 충분히. 하지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뭐 미분양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대기업 아파트까지도 지금 부실 우려에 대해서 롯데가 뉴스에 나오고 있고 그래도 롯데 자체가 뭐 건설사 한 개의, 회, 한 개의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그렇게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고, 마찬가지 뭐 지금 회사체도 발행해서 대부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회사체를 또 매입해줬죠. 물론 대구에 기존 미분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뭐 6만 가구다, 5만 가구다. 뭐 사실 그 정도 되면은 뭐 특단의 조치로 해서 LH에서 대부분 매입할 수도 있고요.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구에서는 더 이상 뭐 미분양 할인 판매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 대구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을 때 실제 뭐 동일 할비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낮죠. 그러면서 대물로 해서 아파트, 공사 업체들에게 대물로 줬는 사례도 있고 그런 대물이 풀려서 할인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아파트 구입을 했는 사례가 있는데 요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PF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대구 대구에 쏟아지는 미분양 아파트 이제 아파트를 LH에서 매입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옛날을 뒤돌아보고 현재를 보면 무조건 더 악화될 것 같은 느낌이 엄청나게 들지만 그걸 또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지는 또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사실 저도 뭐 이런 예전 뉴스를 보고 계속 뭐 동향과 흐름을 확인해봐도 한치 앞을 모르겠다. 사실 뭐 저보다 뭐더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설프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제2의 제23에 피해자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뭐 악화된다고 계속 얘기하면, 은 사실 이게 뭐 희망이 안 보입니다. 지금 저한테 전화오는 분들 미분양 할인으로 해서 수승구 나오면 꼭 사겠습니다. 수승구 좀 알아보세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데, 예전보다 더 심각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LH에서 대부분 매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분양 할인 판매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애매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동향을 이래 보는 것인데 실제 영상을 이래 쭉 보면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다분히 보이기도 보입니다. 실제 그리고 현 상황에서도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수성구에서도 뭐떳다방이또뭐 보이기도 하고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 저는 듣기는 다 듣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또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고 또뭐그 사람들은 그게 업이니까 그렇게 또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마찬가지 수승구 제가 영상 올려 드렸지만 은 계속해서 거래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투기 세력들은 투기를 해 갖고 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뭐 투자를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아파트 업체에서는 또 아파트 분양을 해야 밥을 먹고 살고 직원도 월급도 주고 건설사 부도도 안 나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확인해 보면 정말 춘추 전국시대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그렇다고 금매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금매물을 구입을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 깊숙이 들어가서 확인을, 확인을 계속해 보면 사실 머리가 아파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죠. 모르면 아예 상관이 없는데 자꾸 알기 시작하고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좀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구독을 하고 보시는 분들은 나름 신뢰를 가지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여론을 몰고 가느냐 물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은 몰고 가다 보면 은 새로운 피해자가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있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뭐 미분양이 엄청나게 발생된다 대구에는 또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지금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구입하겠다는 분들이 지방 곳곳에 이래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이런 미분양이 대구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전 2008년 9년 10년도와 동일하게 lh 에서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대구 구입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상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미분양이 낳는 아파트 마찬가지 할인 판매로 해서 더 이상 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도만 나지 않고 건설만 가능하다면 끝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은 미분양 할인 판매를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특히 대구가 지금 미분양이 가장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과 같이 매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뉴스는 제가 올려도 드렸는데 뭐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뭐 방향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뭔 얘기가 듣고 싶은 지가 관건 이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빠른 판단을 해야 될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지 두고 봐야 될지 그렇다고 저의 생각을 임의대로 막 얘기하다 보면 또 많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좀걸러서도 얘기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은 요정도까지만 제가 하고 나름대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고 흘러가는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